잉여멘!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타워. 바로 바로 바로 호불호 갈리는 타워입니다. 호엥 음. <웃음> 호불호가 갈리는, <웃음> 갈리는 타워? 음 호불호 갈리는 음식 타워예요. 아! 음. 아 음식에 호불호가 있으면 어떡해. 편식 안 해야지 모락모락 잘하지. 응? 뭐? <웃음> 그래서 요루루님이 키가 그렇게 작은 거예요? 음? 네. 음? <웃음> 네 실제로 <웃음> 이제 160이라는 소문이 있죠? 엄마 160이야 저? 음. 감사합니다 뭐? <웃음> 더 작다고?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라가보자 이 타워를 올라가면서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을 맞춰보세요 라고 하네요 가볼까? 음. 오케이 이 퀴즈는 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근데 1층에 이 색깔은 무슨 음식을 뜻하는 걸까? 음... 초록색이니까 파다 파 대파. 오이! 오이! 오이? 오이일 아, 오이. 수도 있겠다. 근데 오이인데 왜 초콜릿이 있어? 이거 민트초코인가 보다, 정답. 그치? 느낌 오는데? 그런 거 같아. 어 초코와 초록색이 섞인 거는 민트초코밖에 없다, 이건. 과연 첫 번째 싫은 음식은 뭐, 뭐일까? 정답은? 파마첵스래. 파마첵스였어! 어? 아, 끔찍해! 맞네, 치킨! 파스네 파마첵스네. 파마첵스 진짜 끔찍한데 아 어. 이거 두.. <웃음> 이거 두 번째는 100%다. 응. 이거 민트초코야. 아니 근데 민트초코 먹을만해. 나는 민트초코 안 먹어. 민트초코 먹을만해 약간 시원한 치약 먹는 느낌이랄까나? 음, 그걸로 이빨 닦을 수 있어? <웃음> 좋지 이빨도 닦고. 아, 요루루 떨어졌다. 요루루파마첵스다 먹어. 이거 길이 어딘데? 너무 투명색 길이 있어. 확실해? 어. 어, 진짜다. 아, 갔던 줄 알았네. <웃음> 일로 가는 거구나. 이런 제작자가 우유를 엎어버렸어요. 우유를 피하세요. 아, 제작자가 우유를 싫어하다봐 와, 진짜 아파. 잠깐만. 근데, 우유 이렇게 교실에 쏟잖아? 실수로? 냄새 엄청남. 와, 아, 냄새. 음, 이거, 호불호 갈릴 수 있어. 우유 싫어하는 사람 있거든. 그리고 호불호로. 얘들아, 너무 높, 음. 아래를 봐, 아래를 봐. 너무 높아. 자 우유를 전투 스프링 있어서 다행이야. 우유를 밟고요. 근데 우유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어 우리 학교에서도. 우유고요. 이건 뭐야? 야자수 이거 이거 그거 뭐야 이거? 코코넛 코코넛 코코넛. 그래 코코넛. 코코넛 음료수 먹어봤냐? 나는 맛있던데 코코넛 음료수. 약간 걸레 짠 맛이던데? 약간 무슨 맛이냐면 그 엄마가 이게 행주 알아니네 행주로 싱크대를 게 닦으시잖아. 닦아서 <웃음> 물이 축축하게 젖었지. 그거를 촥 짜면 그 색깔이 나와 이 코코넛 색깔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음. 그거를 마시는 기분이었어 안 나무에서 코코넛이 떨어졌어 코코넛을 피하세요 코코넛 안 피하면 죽습니다 잠깐만 애들아 잠깐만 아래에다가 외침 좀 할게 야! 너 파마 책스냐안 <웃음> 들리나봐 안 들리네 너무 높나보다 우리가 우리가 너무 높이 올라와서 요루루한테 들리지 않나봐. 요루야 그냥 점프 스프링 했어! 죽어서 스프링 얻는 중이에요! <웃음> 아. 이 코코넛 따움, 이 보라색은 뭐지? 가지? 가지일 수 있겠다! 아, 가지! 와, 이 제작자 가지가지 하네? 어, 안녕. 안녕. 가지 먹으러 가니, 너도? 아우, 난 가지 싫어해. 음. 어? 여기 어디야? 안녕? 어? 어? <웃음> 나왜 공중에 떠있지? 너왜 버거 써? 어? 여기에 햇빛이 있었나봐. 댕댕아. 뭐, 아! 가지 먹으러 가니? 이건 뭐야? 가지 난 좋아하거든. 한방이라는데? 와, 이거 한방에 죽는데. 우와, 우와, 우와, 오! 아, 나못깰것 같아. 안 되나? 죽었어? <웃음> 진짜 한방이야. 저 아래로 돌아갈 순 없어. <웃음> <웃음> <웃음> 구독. 자, 여기, 여러분들, 왔습니다. 자, 여기 한 방이니까, 아, 저, 어! 어 <웃음> <오호>. 이지. 엥, <웃음> 뭐야, 맞겠는데? 에? 깼어? 아, 요루이님, 뭐 어떻게 깬 거예요? 점프 스크류만 써줬구나. 맞겠다. <웃음> <나 깼다. 웃음> 어, 파인애플 피자다. 파인애플 피자 좋아해요? 요로루님? 아, 저는 파인애플 피자 짱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야? 파인애플 맛있는데? 아니 맛없어요 어. 싫어 싫어 약간 구, 구워서 구또 맛있어 살짝 음? 이거 어디야 근데? 어디로 가야 돼? 알아? 여거 아, 여보, 천천히 오세요 여기, 여기 투명길 딱 뽑아야지 와. 타워 이제 1년 차야 음. 와 역시 후. 음. <웃음> 와 파인애플 피자가 오오. 엄청 커 와. <웃음> 아, 진짜, 또 가야 돼. 아. 이겨봇! 어, 근데 이거는 앞에 있는 건 진짜 호불로 갈리겠는데? 토끼고기야, 토끼고기. 토끼고기? 아니, 토끼고기 아닐걸? 그 뭐예요? 토끼가 있어. 토끼가 좋아하는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닐까? 아, 설마. 방근. 방근. 방근? 이거는 반대편이랑 똑같이 가면 돼, 이렇게. 오나 전혀 몰랐어 그럼 나 고인물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떨어지면 바로 나락인 거 알지? 에이 아, 여기는 눈 감고도 깨지 나 지금 양팔에 50kg짜리 어? 모래주머니 차고하고 있어 <웃음> 아 이제 양팔에 모래주머니 좀 풀어볼까? <웃음> 아, 나, 나 이제 날. 손이 좀 가벼워졌으니 아, 그래. 쉽게 좀 플레이해야겠구만. 어? 이거, 이거 스포포인트 이거? 버튼? 그거 누르면 초기화된다던데 스프링아닌데 아닌데? 초기안 되는데? 아, 그래. 여르로는 점프를 그냥 하고 가서 몰라. <웃음> <웃음> 막 아. 그냥 나는 실력으로 눌러버렸지. 아, 그렇구나. 네, 역시 실력이 좋다니까 요루루는. 당연하지, 석 품에 구슬이 어! 나한테 막. 어! <웃음> 어! 뭐야, 나 잘못 봐야 더니 바로 저이야 좋아요. 어, 이거 한 번에 죽어. 이럴때 스프링 쓰는 거라고. 요루루님. 왜야 음? 이렇게 계속 쓰면 안 돼요. 이맵 규칙에 적합지도 않은데도 대단하. 맞아, 니네 말이 맞아. 나도 쓸게. 아, 됐다. <웃음> <웃음> 어? 와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해 쉬고 가세요 그리고 이건 보상입니다 야 이거 세이브다 드디어 세이브 얻었구만 자 일자 외다리길 가고 점프 이쪽 이거의 정답은 치즈였던어 치즈 좋은데? 치즈가 좀 호불호가 갈리는구나 여기는 에 뭐지? 바다가 있고 약간 초록 약간 초콜릿색인데? 이게 뭐지 도대체? 아나 죽어 나 죽어 육단은 아, 죽... 못하겠어! 아이 이거... 얘들아 오지마! 여기 지옥이야! 지옥이야! 정답은? 문어? 문어 오? 문어였다고? 문어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문어를 아... 왜 싫어하지? 약간 징그러... 징그러워서 그런가? 응? 자 2단계는 몇 단계일까요? 9단계 마지막 단계 아! 어 틀리면 자... 죽는다 틀리면 죽는다 2단계 의 음식 이름은? 마카롱, 마카롱이다, 이건. 후. 여, 여기 여좀 지옥이야. 여기 다, 다섯 다 칸이네? 점프, 점프, 점프하고 흡. 오! 자, 여러분들 못깰것 같아서 스프링으로 깰게요. 음. 아쉽다. 역시 스프링이야. 야, 이기 스폰 포인트도 있다. 아쉽다. 너무 어렵긴 했어. 자, 마지막 호불호 음식은... 마카롱! 어, 마카롱이 근데 왜 호불호야? 탈쪄서? 그런가? 달아서? 야, 저기, 호불호 없는 세상이 있네. 야, 아, <웃음> 호불호가 없는 세상이다! 아, 야, 너무 좋겠다, 저기. 호불호 없는 세상에 나도 갈게! 드디어 아. 깼다! 우와. 와우 깨진걸 진심으로 축하해요 축하해요 라미의 게임 세상님 어. 야 여기 가 여기 댕댕이 있다 댕댕이 댕댕이? 오꽤나 어, 이쁘지 않은가 많이 신났는데? 댕댕이가? <웃음> 깨가지고? 티안네 어쨌든 오늘 또 타워를 거의 1시간 넘게 플레이해봤던 것 같아요 못 깼어 아니 못깰뻔 했어 스프링 아니었으면 어쨌든 아, 여러분들 오세요. 재밌게 다면 좋아요 구독과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뿅 좋아요, 뿅, 안녕.